콩콩! 이름은 다 m e come, c 공 m e come, 화화 m e 화화 m e c o m 화화 o m e c o m 소리가 남아있어 m e 화화 m e c 화 m e c o m 이 come, c o 에 e come, come, come, come, come, 야기 m e 도 o m 는 come, c 이 네, 그러면 잡. 삑. 삑. 삑. 삑. 삑. 삑.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합동 수업을 할 거예요. 연예인들하고 같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하니까 이제 오늘만 잘하면 돼. 그러면 이제 거기는 넘었지만 이제 한번 붙어 가지고 같이 한번 또. 그러면 다겠네는 아, 아, 어, 같이 그그거 나는 거. 머리를 뜯어 버릴 거야. 자, 시 썸미 승리 응? 솨미. 솨미. 자, 왜 중국어 쉽냐 똑같아 비슷비슷해. 조금만 틀린 사투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있는 거죠. 자, 비. 비. 비. 비. 돈은 없어도 배운 건안 넘어가더라고. 배운 걸못 뺏어가. 자, 이 부도가 난는게 배우는 거예요. 자, 비. 비. 비. 비. 피하다. 피하다. 자, 비 붓자가 있어요. 비 우자. 우. 우. 노란색 우. 우. 자, 그런데 이게는 좀 사람들은 위어입 모양을 들고 위라고 완전히 똑같아서 오늘은 정말 잘했어요 위. 위. 어 입술이 흐트지지 않아 위그삐위삐피 시작 삐오나 시작 삐 시작 위 코드만이 비를 피하라는 말이 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거고 방문만 잘 타고 가면 시간 낭비 안하고 제대로 가는 거고 삐위 이 소리만 해라 이 소리 아니건 하지 마라 어차피 안 되니까 삐위 어차피 못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삐 삐위 재밌다 재밌다 찐찐 들어오세요 찐찐찡찡 청하다 청자인데 노란색이야 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 칭칭칭칭진칭진, 지영, 지영, 민플리즈 이거야. 음. 자, 거민 플리즈 들어오세요. 어떻게? 칭칭 어, 오케이 시작. 칭어 시작. 칭 어머 시작. 진 여기까지만 알아도 이제 합쳐도 돼요. 자, 칭진, <웃음> 칭 빠르게 시작. 칭어 아들 들어오 깍다 <웃음> 엄마 야이 친해칭어칭 <웃음> <진진. 웃음> 직진! 그런데 뭐냐면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 자꾸 자꾸 목표를 구체화시켜야 해 내가 중국어 공부하면 네. 구체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체화를 하니까 사람이 더 머리가 막아침 샤워를 샤워링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연예인들도 애왜 자꾸 꿈이 새로워 지었냐면 처음에 대충 뭐 그냥 그 녹화만 좀 해서 하다가 꿈을 새롭게 구체화시켜줬어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는 뭐냐 처음에 취미로 했어 취미로 하다 보면 끝까지 취미로 가면 안돼 취미로 가다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해요 아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시험도 한번 봐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올 수도 있는 걸 해봐야겠다 조금 생기거든 그래서 그 중간등급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너무너무 나태해지고 사람이 진보가 안 돼요 그래서 해보세요 찐. 찐. 찐. 찐진 재진 찐진전진전전찐전찐진 재진 재진 재진 재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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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사람들이 남자도 잘 만들어 야 이리와 넌내 남편이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때로잡아 때려잡아 그 식으로 근데 처음 선택했던 거 변하지 말고 꼭 처음 선택한 게 답인데 꼭 처음 선택한 게 답인데 헷갈려해 그냥 딱 기다 그러면 기어 그냥 바꾸지 마! 바꾸다 큰일 날!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이에요. 왜? 앞으로 가라 그아니야차탈때 어떻게 할까 전진! 전진! 한국말로 젠진. 쭉쭉! 쭉쭉! 처음에 미국 사람을 태우고 어렸을 때 쭉쭉! 쭉쭉!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서 뭘때쭉쭉이 뭐 쭉쭉이 무슨 뜻이요 고스레이팅이야. <웃음> <웃음> <그걸 술에 있느냐? 웃음> 근데 왜 쭉쭉이 계속 나오잖아. <웃음> 택시였그데외국인와어 <택시예요? 그냥 웃음> 쭉! 어. 쭉쭉! 어! 어. 쭉쭉쭉! 어. 쭉쭉쭉. 어 h 지 쭉쭉... <웃음> 쭉쭉이 이뭐냐 귀에 거슬슬리는야이 이게. r 이 n g 그게 뭐야? c h a n 이 영상을 보는 이람들의 수준이 있어요 이 t 대한민국 희망이야 왜 저분들도 이렇게 s 국을 한다 c a n 거 be here. w 거 e r e Don't you get to go to g 게 a n d i Young Tongo. 다 h e r e 안 팔려 그냥 잊어버려라 Where? Where? Where? w h e 아니 세상이 힘든데 박근혜 때문에 여기와서 죽은 것 때문에 쉬어야지 젠진! 젠진! 젠! 젠! 무슨 색깔? 쥐진! 저거! 저거. 초록색! 어? 어? 어? <목소리> 저거! 빨라졌어 빨라졌어 왜냐면 이게 빨라졌어 빨라졌어 이게 왜빨라지냐면 언어는 갑자기 튀어나온 거거든 그래서 왜 자꾸 제가 자극을 시키냐면 그 반사훈련을 해야 되거든 무릎을 치면 팍 올라와야 되거든 그니까? 그래서 팍 눌러면 어? 아 아, 어, 이렇게 갈 탕원스럽게. 모르니까 계속 털어만 물어. 자, 진. 진. 진. 진진. 진진. 진진. 진진. 못 알아들어 또. 진진 한번 못 알아들어. 젠진 해도 못 알아들어. 진진. 진진. 진진. 앞에는 뭐 희망이잖아. 앞은 희망이에요. 샹과 샤는 와 이거 다 열이 있어. 위에 가도 태양열이 있고 지열도 지열이 있어. 뜨거워. 이거까지 해주면 좋은가 보다. 자, 치에는 희망이야, 미래는. 음. 호우퇴! 호우퇴! 호우퇴! 호진퇴호호우호우 호우퇴! 호우호호 호우퇴! 호 호우퇴! 호우퇴! 호우퇴! 호데호우 호우퇴! 호퇴 <웃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젠젠호 e it, hotter, hotter, change i 이 h o t t e 이 c h a n 젠 e it, 젠진 젠진, 진진젠 젠,